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주식 매매는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 나태에서도 안되고 숨겨진 심리적 현상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매매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매매는 종종 충동적인 사람이다. 도박꾼 세상살이가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만약 당신이 충동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아주 나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시장은 냉정하고 무자비하다. 감정적인 매매는 반드시 손실로 이어진다. 세 가지 자기 파괴 때문에 주식 투자 실패. 주식 투자자는 세 가지 자기 파괴 행동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첫째 도박이다. 도박은 운이나 기술을 이용해 배팅을 하는 게임이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대부분은 한두 번쯤 해봤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람은 세명만 모이면 고스톱을 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도박이 차위의위를 대체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믿었다.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손의 움직임,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 그만두자고 하는 결심, 깨끗하지 않은 즐거움, 교의식 등이 도박과 자위의 공통점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날프 그린스는 도박하는 사람을 세개 그룹으로 나눴다. 모선 평범한 도박자로 그는 기분 전환을 위해 도박을 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생계유지형 도박자로 도박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 도박으로 생활비를 버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적 도박자로 기이성적 욕구에 이끌려 도박을 하고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박은 치료하기 중독이다. 도박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의 매매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를 때는 의기소침해진다. 브로커들은 고객들의 대부분이 도박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박 중독증의 결정적 신호는 베팅하고자 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는 것이다. 매매가 작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한달 정도 쉬어라. 쉬는 동안 당신은 매매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매매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한달 동안 쉴수 없다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 절차에 따라 도박 중독증을 치료 받아야 한다. 둘째로 자기 파괴이다. 주식 투자는 물론 인생에서의 실패는 대부분 자기 파괴의 원인이 있다. 사람은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바램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패한다. 실패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나쁜 운으로 탓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지적인 성인보다는 충동적인 아이처럼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파괴한다. 폐면 치료할 수 있지만 자기 파괴에 집착함으로써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주식 투자자들은 변화시켜야 할 스스로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매매일지를 작성하라. 매매 시점마다 진입과 탈퇴 이유를 적어라. 성공과 실패의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라. 그것이 패배에서 성공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셋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파괴 경쟁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를 할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게 만든다. 시장은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파괴를 할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 모든 투자자들은 서로 공격하고자 한다. 매매는 인간 행동 중 가장 위험한 것이며 전쟁의 축소판이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차문을 연체로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최고점에서 사자주문을 내면 다른 투자자들은 매도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잃어야 그 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파괴를 통제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 파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패를 불운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험한 버위산을 오르는 사람은 자일 등을 비롯한 생존 장비를 갖고 간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메밀지가 최소한 그런 안전망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생긴 뒤부터 항상 시장의 영웅은 있었다. 시장의 영웅은 증시 사이클 주기에 따라 2에서 3년간 지속된 뒤 사라지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다른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반복됐다. 세상에는 수천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매장세에 대해 귀신처럼 맞춘다. 하지만 그것은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두번 정확히 맞는 것처럼 평생 몇 차례 잘 맞는 것일 뿐이다.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즐기다가는 시장에서 냉정하게 퇴출당한다. 스타 지도자는 시장에 대한 극단적 분석을 통해서만 탄생한다. 그들은 결코 원칙에 충실한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자기만의 고유 이론을 갖고 있는 아웃사이더들이다. 과거 인물들은 결코 안전히재기할수 없다. 비싼 도자기는 일단 깨지면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언제 호물어질지 모르는 시장의 영웅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파괴를 멈출 수 있는 심리 훈련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주식 매매는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 나태에서도안되고 숨겨진 심리적 현상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매매는 종종 충동적인 사람이다. 도박꾼 세상살이가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는 매종류 동물이 자주 등장한다. 바로 황소와 곰. 돼지와 양이다. 황소는 매수자, 곰은 매도자 돼지는 욕심만 많은 개미, 양은 마음 씨만 착한 순진한 투자자이다. 황소는 뿔을 들이박으면서 싸워 돈을 번다. 곰은 주먹으로 내리침으로써 돈을 번다. 반면 돼지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매하다 결국 도살당하고 만다. 양은 추세와 비밀정보 및 권위자를 쫓아다니다 잡혀먹고 만다. 성공투자자는 머리를 이용하여 매매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아마추어는 그들의 매매에 의해 스스로 흥분하거나 위축되게 된다. 감정적 반응은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다. 감정적인 의사결정은 시장에서 죽음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지나치게 겁먹거나 오만하거나 흥분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것이다. 흥분이나 두려움이 당신의 정신을 가리고 있다면 매매를 중단하라. 주식 투자자로서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 몇 번의 성공이 당신을 파산으로 이끈다. 당신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경쟁하는 공간은 당신이 실패하는 것이 훨씬 쉽게 되어 있다. 당신의 감정이 매매에 개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싸움 이미 끝난 것이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몇번 승리하면 자신이 천재가 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매매에서 승리했다고 감정이 고양되면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죽음을 맞는다 시장은 부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당신이 원칙을 어기고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믿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그것은 투자자들이 원칙을 어기고 자기 파괴적인 국면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음주자는 칵테일이나 와인 또는 맥주 몇 잔을 즐기지만 충분히 마셨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 마신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다르다.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정뱅이는 술을 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술 마시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모두 부정한다.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해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결책이 있다. 매매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을 부정하는 것처럼 손실로 계좌를 망가뜨리는 투자자도 손실을 입는 자신의 매매 과정을 통제할 능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매매 기법을 바꾸고자 하는 투자자는 마치 양주 대신 맥주를 마셔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와 똑같다.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려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이익은 투자자로 하여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들뜨게 만든다. 투자자는 다시 높은 이익을 얻고자 조심성 없는 매매를 하게 되고 그들의 이익을 반납한다. 투자자 대부분은 제법 큰 손실의 안 속에서 오는 고통을 참을 수 없다. 그들은 바위에 머리를 찢고 죽은 뒤에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소수만이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그들만이 변할 수 있고 성공투자자가 될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은 전통적인 정신과 치료보다는 서로 돕는 모임 AA 금주자앞회에서더잘 회복된다. AA 회원들은 항상 술이 깬 상태로 있고 그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a a 에서 알코올에 대해 나누는 얘기 가운데 알코올을 손실로 바꾸면 매매 중독증에 빠진 주식 투자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a 회원들은 술이 깬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를 바꾸는데 12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성장하는 12단계를 응용한 것으로 주식 매매 적용하면 시장에서 돈 잃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패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처럼 매매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 그들은 충동적 매매를 하고 매매를 쉬지 않는다. 이은 사람은 왜 자신이 이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다른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다. 패자는 탈출구를 찾고자 노력한다. 매매 기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그들은 어린이가 산트크로스를 믿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패자는 손실이 쌓이고 투자원금이 줄어들면 이미 잃고 있는 포지션에 물을 타고 시장 추세에 거스르는 매매를 한다. 패자는 이런 궤도 수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익을 본다. 그러나 잃고 있는 투자자들은 점점 더 통제를 잃는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찍 죽는다. 잃고 있는 투자자도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증시는 마치 바다와 같다. 바다는 당신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주식을 샀는데 오르면 즐겁고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느낌들은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시장은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 당신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수 없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행동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바다에게서 느끼는 당신의 생각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카지노는 술에 취한 고객을 좋아한다. 그들은 도박자에게 공짜 술을 먹인다. 술에 취한 사람이 도박에 더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카지노는 똑똑한 게이머는 기피한다. 월스트리트는 카지노에 비해 공짜 술이 적다.